아프리카 t v 에서출 당하고 유튜브에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나 억울하네! 나 억울하네! 안 그만... 근데 이거 해야지 안돼 키스할 때 느낌 다 난다고 슬리콘을 넣었던봐 이렇게 티가 나는 거 어차피 안보 사이니까 어쨌든 나다 성계로 하던데? 뭉개졌네 왜 이런 한미미냐 무슨 자신감이냐? 아왜 이거 잘라주세요 그럼 네 키스가 아니라 그냥 코박도 곳이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은 자기 위로 만렙이기 때문에 쌍스럽긴 난 이거, 이런 거이것 때문에 소속사에 추석이 안 돼. <웃음> 아 어떻게 보면 예쁜데 어떻게 보면 빠졌어. 예쁜 집집에들이 꼭 이런 만을 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거 방귀 낀거 아니에요. <웃음> 허벅지야 허벅지야 마찰이. 나 억울하네. 나 억울하네. 안 <웃음> 그만가. <웃음> <웃음> 억울하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는 한민모라고 합니다. 직업이 어떤 모델이랑 라운드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프리카 TV에서 출당하고 유튜브에서 이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이 명한 한민모예요. 한민모가 아니라 분명 따로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한민모님 일어나세요. 이런 식으로 애칭, 애칭이었어요. 지금 옷이 좀 네. 독특한데.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조금 노출이 있거나 약간 좀 섹시한 옷을 입잖아요, 보통 엮인 분들은. 근데 그렇게 입으면 자꾸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제가 자꾸 방송이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노출 없는 옷으로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 <웃음> <웃음> <웃음> 또 소리날까봐 뭐 편하게 못했겠네 무실구민인 진짜... 줄 알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모드는하 거예요? 면접을 받죠 아 어. 예. 왜 그걸 하고 싶었을까요? 엄마가 어차피 너차좋하고너 관심 받는 거 좋아하니까 음. 그럴 거면 그럼 레이싱 모드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레이싱 분들 하게 된 거예요. 저는 하고 싶은 거다 했어요. 이제는 코닉세그 사는 게제 최종 목표인데요. 한 대략 17억 정도 하는 차가 있는데요. 아, 저 진짜 좋아해요 차를. 네, 저는 돈 있으면 뭐 하실 거예요 먼저? 치, 아, 치킨 사 먹을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사드릴게요. 저는 코 수술을 할 거고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데, 그 키스할 때 느낌이 다 난다고. 제첫 남자친구가 코 수술했는데 느낌이 다 났어요. 근데 그분은 실리콘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티가 나는 거 보면. 어차피 안볼 사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할랬 했었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고 했는데. 어쨌든 나다 성계로 알던데? 그럴 거면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저 비염 엄청 심하거든요. 제가 요리 유튜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맛을 잘못 느껴요. 계절성 비염이에요? 아니면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알레르기성 비염이고요. 알레르기성. 코가 항상 막혀있는 상태로 살아요. 저는 코 수술 미용 목적보다는 솔직히 비염 수술 때는 컸어요. 코분 수술이 어떤 이야기요 뭉개졌네. 누구한테 맞았냐. 어, 장난이고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낳아 주신 거는 음, 부모님이 음, 성관계를 음. 하셔서 힘을 안하셔서 저희가 난 거잖아요. 누구나 다 쌍스럽게 음. 낳아 주신 부모님은 따로 있고 이걸 갖고 주시는 부모님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활동명이 정말 안타깝게도 한 미모예요. 근데 지금은 안 미모예요. 한 미모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안 미모거든요. <웃음> 왜요? 그건 이제 코 수술하면 이제 한 미모가 되는 거죠. <웃음> 얼굴 뭉개졌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라이브 방송 때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에 한미모 이렇게 써 있어요. 네이버에 뭐 이렇게 한미모 써 있는데 그걸 보고 검색하신 분들이 dm으로 왜 이름 한미미냐 무슨 자신감이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전 애칭이었는데 여기다 보고 나안봤디디신 저는 방송에서 얘기해요. 저한테 악플 안 달아도 다른 사람들한테 악플 다시는 분들은 본인이 부모 얼굴 먹칠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뭐 인스타그램에 그 공인 표시가 떠있고 뭐 네이버에 무슨 프로필이 나온다 해서 자꾸 저를 연예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연예인은 뭐, 뭐 동물이에요? 하고 싶은 말 해야죠. 난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소속사에 소속이 안 돼. <웃음> 갑자기 신기하다. <심사하다. 싫어. 웃음> 높아지지만 약간 뭉툭한 코를 얻네요. 그리고 음... 집중해. 집중. 정신 차려. 왜 그러세요? 뭐뭐라 라이브 방송을 해 가지고 침착하게 <웃음> 돈을 벌어야 죠 <웃음> 최고야전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이화면에 봤을 때 약간 좀 얼굴이 밋밋해 보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약간 징그러울 정도 입체적인 얼굴들이 카메라에서 잘 나와요 음, 그런 게 약간 방송하면서 약간 컴플렉스였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어디서 굶어죽진 않는다고 얘기를 해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안미모예요 안미모? 좀 이따 이제 안미모 아 그리고 나한매친거 있어 어떤 어... 키스할 때 느낌 다 나는데 있잖아요 그래서 좀 얼굴을 아. 코박 쪽을 미리 해뒀어야 되는데 급하게 좀 어제 같은 경우도 조금 급하게 찾을라 했는데 실패했거든요. <웃음> 진짜예요. 정말. 아, 키스하려고 했던 상대를 찾았었어요 키스가 어디? 아니라 그냥 코박죽. 아코박 그곳이 코박죽.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은 <웃음> 코박죽을 하려 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고 좀한 맺힌 부분이 있어요. 네, 진심이에요. 왜냐면 이제 초등학교 음, 친구가 저한테 키스할 때얼굴 꺾어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코박죽. 제로야그 <웃음> 어, 관종의 상이에게 나오고 정철 <웃음> 수최홍철 씨하고 친문이 있는데 좀 사담인데요. 천수가 자꾸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점천수가요? 네. 보고 잘해주겠다 이래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뻥쳤어요. 스탭들이랑 같이 움직여가지고 안 와도 될것 같다고 천수야 미안해. 누나가 그래도 천장을 바라보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너의 얼굴보다는. 진심이야 천수야. 전다 써놨어 이 유서에. <웃음> 엘리자베스 사랑하고 부모님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이번 얘기면 또 운다, 나. 그러에한번 나올 가까고 무조건 엘리자베스. 음. 왜냐면면 저는 자기 위로 만렙이기 때문에 충분히 <웃음> 대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네. 한번 만날 까 이사람하고? 우아인 씨. <웃음> 어,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엘리자베스. 어. <웃음> 네, 저는 엘리자베스.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엑셀에서 자랑합니 <웃음> 일단은 정말 화담인데 조금 괜찮게 생기셨어요. 같이 일하고 싶어요. <웃음> 오, 어떻게 리액션 나저배우겠다 <웃음>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웃음> 안녕히 계세요. <웃음> 이거 나 그럼 부탁드릴게요. 이거 돋보기처럼 얼굴 확대하던데 아 그러면 안 할게 어, <웃음> 그치, 그치. 어차피 지금 안미모여가지고 계속 나는 <웃음> 것만 거만...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엄마, 아빠 아 어떻게 보면 이쁜데 어떻게 보면 빠았어 진짜로 형은 이쁜짓을켰는데꼭이런거만 봐라 저 속은 안 입었는데 이러고 할까요? 노이지 마케팅 <웃음> <웃음> 이거 보니까 이거 다 들어가더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몇 가지 할 거고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야, 그렇다고 한 하네요 네. <웃음> 한미모가 지금의 안미모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진작에 하지 이런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리 <웃음> <웃음> 이거 잘라주세요 그러면 네. 아니 왜 지진새끼 <웃음> 네, 네, 네. <웃음> 어차피 삐처리 하는 거잖아요 저 패드를 펴고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치고 싶어요 속타요? 저는 그리고 가식적인 얘기하기 싫어요 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아 항마력 아. 달리는데 <웃음> 잠시만요 네. 아. 자, 하나 둘셋 어,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엄마 아빠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를 낳아주신 거는 부모님이 성관계를 하셔서 힘을안 하셔서 저희가 낳은 거잖아요 음. 누구나 다